물을 먹다가 질식사한 경우 부검을 거절하였다면 재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금감원 제2010-1095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사실관계에 의하면 비보험자 망인은 2009년 11월경 재사망특약을 가입하였고 그로부터 1년 뒤 수면 중 일어나 물을 마시던 중 의식을 잃었습니다. 끝내 사망하였는데 사체 검안선상 사인을 지식사 추정이라고 기재되었습니다. 의원의 판단 기도 내로 물이 유입되어 지식사하여 재해사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신청인 측의 자문 결과는 기도폐쇄성 지식사, 외인사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피신청인 측의 자문 결과는 물에 의한 기도 막힘으로 인한 사망의 가능성은 없으므로 질병 사망의 소견을 제출한 바 금융감독원이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법의학 전문기관의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가 물이 기도로 들어가 지식사를 일으킬 가능성에 대한 판단 정상인의 호흡기 점막에는 기침 수용체와 자극 수용체가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이물질이 들어오면 그것을 인지한 후 기침 반사나 구역 반사를 일으켜 이물질을 밖으로 배출하는 방어 기능 즉 자율신경계의 반사 작용을 보유하고 있는데 망인은 잠에서 깨어나 물을 마시기 전까지 의식이 정상인 상태에 놓여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딸이 물을 담아드리고 절반 정도 드시다가 갑자기 호흡이 힘들어지다가 대접이 떨어져 깨진 상태로 가슴을 두드린 상태라고 하였는데 이는 기침 반사나 구역 반사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물이 기도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기도 내 물이 유입되어 지식사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쟁점 나 이물질이 인후 점막을 자극하여 미주신경 환사에 의하여 심정지의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판단 이랑 음식물 등의 이물질이 호흡기를 막아 지식사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자율신경계의 반사작용, 기침 반사를 하였다는 목격자 증언 등의 진술이 없는 점, 구조구급 증명서 및 구조활동일지에 따르면 호흡 및맥박이 없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구급대원 면담 내용상 기도유지 당시 이물질이 없는 상태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물질이 호흡기에 들어가 호흡기 내각을 막아 지식사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2항 인후두, 기도 또는 기관지를 자극하여 반사적으로 후두경련이나 모세기관지 경련을 일으켜 질식으로 사망하였는지 여부 기침 반사나 구역 반사를 일으키고 이러한 자유신경의 반사작용에도 불구하고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으면 근육경련이 일어나며 이러한 현상을 후두경련이라고 합니다. 후두 경련으로 사망까지 일으키는 경우는 마치 후에 합병증이나 후두신경 손상을 받은 사람에게서 흔히 일어남으로 알려져 있음을 고려할 때 인후도, 기도 또는 기관지를 자극하여 반사적으로 후두 경련이나 모세기관지 경련을 일으켜 지식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사망, 물이 호흡기에 분포되어 있는 미주신경을 자극하여 반사적으로 심장박동 정지를 일으켜 사망하였는지 여부, 미주신경 자극에 의한 부교감신경 심정지는 통상 피부나 얼굴이 창백하면서 갑작스럽게 의식소실이 일어나고 청색증, 호흡곤란 또는 경련이 동반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피보험자 망인은 호흡곤란과 흉통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병원의 원장의 소견서에 의하면 외상은 없었고 안면부에만 심한 청색증을 보이고 있다는 기재가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물이 호흡기에 분포되어 있는 미주신경을 자극하여 반사적으로 심장박동이 정지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